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어 화장품 다음으로 가장 강했던 섹터였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주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많은 종목이 있지만 오늘은 어 추세 또 상승 흐름이 좋았던 종목 다섯 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4월 11일 날어 여기 채널에서 방송했던 그 방송 내용과 하면 비교하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내연기관이 전기차로 넘어갈 경우 자동차 부품의 3분의 1이 필요없게 됩니다. 하지만 주행거리 향상을 위해서 필수적인 부분이 바로 차량 경량화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4월 11일 방송된 차량 경량화 관련주 먼저 한주가 신규상장주로 상한가를 가면서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던 한주 시가총액은 그 당시 1,400억이었고 에코가 신고가 BGF가 신고가를 썼었습니다. 그리고 HD, 얘는 이제 5,000원을 안 되는 수준에 있었고, PBR이 0.45배 수준에 있었고, 그 외에 이제 센트랄, 코어롱, m s 텍이런 부분이 이제 5% 이상의 급등을 하면서 마감이 됐었습니다. 오늘 현재가를 보시면 차이가 이제, 어, 극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크게 상한가를 갔던 한주가 4주가 경과된 지금 현재 14%가 반등했지만 아직도 마이너스 6% 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이 고점인 상한가에서 잡았다면 4주간 보유했을 때 6%의 손실이 났은 한주 시가총액 1,300억대 그리고 에코는 역시 이제 여기서 꿋꿋이 신고가를 썼던 에코가 대장주로 역시 25%의 어,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4주가 경과했을 때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이면서 대장주 또 HD 현대 EP가 결국 이제 5천원 라인을 돌파했습니다. 를 그러면서 신고가를 썼고 수익률로는 10%대가 나옵니다. MS 오토텍 12%의 수익이 나오는 반면에 나머지 종목들은 6%대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어, 그럼 그 이유는 뭐냐? 적자 기업인 우수 AMS 지금 보시면 뭐 우수 마이너스 6% 어 이때 이 유일하게 요 기업 파나가 이제 적자 기업었습니다 기업이었습니다 어 역시 흐름이 별로 이제 좋은 흐름이 아니었고 또고퍼고 PBR 종목이 대체적으로 이제 6% 대의 이런 그 하락률을 보이고 있고 시총에 높았던 코롱 플라스틱 어, 마찬가지 5% 정도의 지금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살펴보실 차량 경량화 관련주 다섯 종목을 한번 살펴보면 한 주가 흐름이 가장 좋습니다.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이퍼 자체는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이 수치가 얼마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의미는 없고 시총으로 보시면 얘가 이제 가장 낮은 시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PBR은 2.886으로 이제 얘가 가장 높은 밸류고 부채도 300%대 또 에코 정도도 이제 400, 200%대에 그래서 이런 기업은 부채 수준이 좀 높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HD 현대 EP가 신고가를 썼고 5천원을 이제 넘어선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중요한 라운드 피겨 가격을 돌파를 했습니다. PBR 0.5로 여기 있는 종목 중에 가장 낮습니다. 부채 100%가 안 되는 수준이죠. b g f 와 마찬가지로 이제 100%가 안 되는 수준. 배당은 여기 있는 종목 중에 22년도에 가장 높은 1 2 0원의 매장금을 줬습니다. 시가총액은 두 번째로 낮은 1600억대에 있습니다. 차량 그럼... 경량화 첫번째 종목은 한주라이트메탈 뭐라고요 메탈! 메탈. 어, 신규장장주고 시총은 1300억 대주지분 62.24% 유통지수 970만주입니다. 세력이 먹기에 딱 좋아보입니다. 동산은 알미늄 소재의 자동차 선박 부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매출의 90% 이상이 자동차 부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차트 수급 좋습니다. 다음은 차트 분석. 지금 이친규 상장하면서 빵 터지면서 한번 고점 그리고 계속 조정 그리고 사부작 사부작 울르면서 4월 11일 방송 때어 신고가를 한번 다음날 쓴 뒤로 계속 이제 나락으로 빠졌고 그리고 어 바닥에서 지금 5500원대에서 반등 지금 다시 이제 이 8,000원 라인대를 도전하는 위치. 앞으로 요 7,000원을 돌파해 준다면 매수 관점. 21선에서 이탈한다면 어, 매수 보류 또는 매도. 한주 라이트 메탈. 차량 경량화 두 번째 종목은 HDC 현대 EP. 뭐라고요? EP. 시총 1,620억. 대주주 지분 60%. 유통 지수 1,600만 주. 역시 어, 세력이 먹기 좋아 보입니다 동사는 국내 컴파운딩 제조 1위 기업이고 PP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실적 재무상태 좋고 다음 차트 분석 어, 지금 4,000원 라인대 전 고점 라인대 에 돌파하는 것은 아주 좋아 보입니다 거래량 실리면서 돌파를 했고 아, 여기에 있는 그 어, 전부 이제 우군으로 돌아선 모습을 보이는 게 좋습니다 좌측 매물벽 없는 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뭐 21선을 돌파하면서 계속 가고 있고 다시 이 추세를 이어간다면 아, 좋아 보입니다 21선 이탈시 매도 또는 어, 매수 보류 21선에서 조정받고 반등한다면 매수 관점 HTC 현대 EP 차량 경량화 세 번째 종목은 에코 플라스틱 뭐라고요? 에코! 동사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범퍼분야 국내 1위 업체입니다. 재무상태 실적 좋습니다. 다음은 차트 분석 4000원대의 고점 나이대를 거래량을 뚫으면서 어, 대량거래로 돌파 횡보시 거래량이 줄고 빵빵 터지면서 어, 다시 조정시 21선에서 반등 8400원의 최고가에서 윗꼬리 달면서 개털 여기 7,500원 라인대에서 계속 밑꼬리가 달리는 모습은 좋지 않습니다. 21선에서 어 지지받으면서 다시 7,500원대에 돌파한다면 매수관점, 21선 이탈시 매도 또는 매수보류, 에코 플라스틱, 차량경량화 네번째 종목은 BGF 에코 머티리얼스뭐라고요머티리얼스 동사는 차량 경량화 소재를 주로 사용되는 고기능성 폴리머 소재의 전문 기업입니다. 자동차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개편되면서 금속 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 기능성 경량화 복합 소재의 기업으로 부각받고 있는 중입니다. 재무 실적 좋습니다. 다음은 차트 분석. BGF 일본. 4,500원대에서 쌍바닥 좋습니다 200일선에서 반등 대량거래로 반등 빵빵 사부작 사부작 신고가 좋습니다 조정하면서 7,500원 지지 조, 좋아 보입니다 7,500원 이탈시 매도 여기서 추세적으로 반등한다면 매수 관점 에코 머티리얼스 차량경량화 마지막 종목은 MS 오토테뭐라고 오토때. MS 오토텍 명신산업이 최대의 주주입니다. 중국에서 제조하는 테슬라의 차량 부품을 공급하고 있고 현대 기아차를 주요 매출처로 자동차의 골격이 되는 차체 부품을 제조 공급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연결 기준 매출액은 테슬라를 비롯해서 북미 전기차 시장의 48.3%와 현대차 기아차의 36.1%의 매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월 1 0일 추가 상장되면서 33만주의 주식이 추가 상장이 됐습니다. 재무 실적 좋습니다. 다음 기술적 분석 MS 오토텍 일봉 저점에서의 대량거래 좋아보입니다. 2 0일선을 돌파하면서 사부작 사부작 사부작 신고가 돌파 그리고 조정시 2일선에서 반등 6일선에서 밑골이 달면서 반등, 요 다시 전고점 돌파시 매수 관점, 21선 이탈시 매도 또는 보류 관점, MS. 어떻대? 오늘은 이렇게 차량 경량화 부품주를 살펴봤습니다. 한주 라이트 같이 상따를 마냥 했다면 진입을 상따에서 들어갔다면 아직도 이런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을 거고, 에코라든가. MS, HDC 같은 요런 실적이 좀 찍히면서 나오는 또 저퍼, 저 PBR 종목에서는 이렇게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온다는 것을 요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반드시 그 업종에서 필터링을 철저히 하시고 또 진입 시에는 또 이렇게 저항 라인, 지지 라인을 반드시 확인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셔야 안전하게 수익을 낼 거라고 생각됩니다 주식 채널에 모든 시청자분의 계좌가 빨간색으로 도배되는 그날까지 대한민국 유튜버는 주식 채널 뭐라고? 주식 채널